안녕하세요 파하니의 바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3오이스터 만년필인데요 네 3오이스터 만년필 일본만년필이죠 일본만년필인데 어, 일단 가격대는 약 3만원에서 4만 대 중반 정도 되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일단 리뷰에 앞서서 어, 무게부터 재보도록 할게요 무게를 재보도록 할건데 지금 아마 잉크 꽉 채워져 있을거예요 무게는 23g 정도로 조금 묵직한 편에 속합니다 뭐 상당히 슬림한, 슬림한 것에 비해서 무게는 좀 나가는 편이죠 일단 외형 자체는 상당히 깔끔한, 깔끔한, 깔끔해요 깔끔한 깔끔 외형 자체는 상당히 깔끔한데 포인트로 은색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물론 몸체 자체는 그냥 평범한 알루미늄에다가 그냥 플라스틱 소재예요 지금 방금 도금이 벗겨졌는데 손톱으로 한번 탁 하니까 도금이 벗겨졌는데 상당히 빡시네요 네 <웃음> 아, 네 어찌되었든 클립은 상당히 땅땅한 편입니다 클립은 뭐 유연하게 열리고 닫았다 하는 편이고요다음에뭐 땅은 뭐 특별한 외관상에 뭐 특징이랄 건 없어요 특징이랄 건 딱히 없는 편이고 여기 3오이스터 로고가 박혀져 있다는 점이랑 그다음에 여기 오이스터 로고가 있다는 점이랑 여기 각인이 박혀져 있다는 점두개 정도 빠간은 딱히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그건 없고, 별다른 특징은 없고, 이 특징은 할건 없고.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냐면, 아까 전에 제가 스케줄을 잘못 잡은 게 파일이를 기해야할 거를 파일이를 먼저 해서 기운이 빠져 있어요. 지금 영상을 두개 연속 찍는 중인데, 와 파일이를 먼저 하니까 기운이 쫙 빠지네요. 저번 주에 아,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그일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 올라간 영상 파일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기운 빠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상당히 빠져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시국도 시국인 만큼 이 오이스터 만년필은 간단하게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간단하 설명해도 영상일이가 한 10분 정도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난 기본적으로 립 자체는 일흔 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흔 립으로써 장히촉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 편에 속하고요 물론 촉 촉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것도 외주 생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주 생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촉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촉 자체는 굉장히 뭐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굉장히 필기감 자체는 좋아요 사각사각거리는 필기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상당히 뭐 각인도 잘 새겨져 있고요 다음 여기 어 그립 그립 부분에는 그립 부분은 상당히 조금 미끄미끄한 편에 속해요. 상당히 뭔가 엠보시 처리도 안돼 있고 암호 처리도 안돼 있는 생 그냥 플라스틱 자체에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조금 막, 많이 미끄미끄 거린다니까 그래서 파자일 때 살짝 조금씩 미끄러지는 느낌서 조금씩 받기도 해요. 한번씩 물론 이건 요즘 여름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있긴 하지만 뭐 그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결론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피드 안에 컨버터에 대해 궁금 궁금하실 분들 많을 텐데 컨버터는 지금 제가 손이 미끄미끄거려서 안 열리는데 아 어, 열렸다.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급 컨버터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 잉크가 다이어 잉크 들어갔네. 아젠짜 여기 3오이스터 전용 컨버터를 주거든요. 3오이스터 전용 컨버터를 주는데 전용 컨버터가 만약 동봉이 안돼 있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컨버터는 말 그대로 국제구역이에요. 국제구역이라서, 일본에서 나온 것 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일본은 대부분, 일본 제품들은 대부분 자체 컨버터를 사용하는데, 이, 이 만연필의 경우는 자체 컨버터를 사용을 안 하고, 국제구역 컨버터를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컨버터로 자유롭게 쓰일 수 있어요. 국제구역이라면. 워터맨이라고 보시면데요 국제구역이라고 하면. 그래서 상당히, 뭐, 법령성이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그다음 특징이 랄게뭐 딱히 없는 편이에요 상당히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진 만년필이라서 그냥 평범평범해요 평범평범해서 그냥 뭐 중저가 만년필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3리오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 파이파이러트였나세일러였나 자회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회사인데뭐 거기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뭐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컨버터로 주는 데다가 34만원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별다른 특징이할건 없고 어... 다른 특징이할건뭐더 있니 너? 뭐더 있어? 하고 싶은 말 있니? 딱히 <웃음> 없어 보이는군요 여기까지 이상한 기간는잘들어주셨고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